안녕하십니까? 스와트모형 서동욱입니다. 아, 요번에 보실 모델은 하이카파 5.2, 하이카파 5.1 스테인레스 모델입니다. 아, 스테인레스 제목 좋죠. 스테인레스니까 대부분의 고객님들이 아, 그러면 풀메탈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죠. 심지어 스테인레스로 만들었겠구나. 아, 근데 그 금속 가공업 쪽에 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스테인레스 무지하게 비싼 재료입니다. 그걸 깎아서 이거 만들면 이 가격에 생산도 안 됩니다. 에, 근처에 계신 분들, 아, 이 업종, 그 금속 가공업체 쪽에 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 모델 명만 스탠레스입니다. 그러니까 스탠레스 모델이 이제 그 은장 계열이기 때문에 스탠레스 모델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루이 제품들 같은 경우에 스탠레스 모델 이렇게 써 있으면 전부 금속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전부 다 어, 강화 플라스틱입니다. ABS라고 하죠. 이점 오해 없으시도록 부탁드리고요. 물론 그렇다 해서 모두 다 강화 플라스틱 부, 아, 부속이다 부품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아, 슬라이드 아웃바레 그다음에 하브 프레임 이런 것들이 그 메탈이 아닌 강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나머지는 뭐 알루미늄 합금계열로 되어 있죠. 자 박스를 열어 보시면 요상한게 하나 들어 있고요. 탄창 들어 있고 총 본체가 들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먼지 덮개고요. 빼고요. 아 우선 칼라파트는 없습니다. 왜냐? 은장이거든요. 예, 은장은 칼라파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오리지널 바렐이 그대로 장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국내 규정에 맞게 파워제한장치는 이렇게 일자나사로 되어 있는 상태고요. 정확하게 국내 규정 지키고 있고요. 어, 하이캐퍼 같은 경우에 이제 좀 재밌는 게 뭐냐면 사실 마루이 다른 것들은 이제 보면 슬라이드 아웃바레 즉 총열 그 다음 하부 프레임 전부 플라스틱 인데요 즉 강화 플라스틱 인데 얘는 하부 프레임의 요 앞쪽 부분 요 부분이 메탈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메탈 슬라이드만 장착하면 슬라이드하고 메탈 아웃바레 장착하면 풀 메탈이라고 부르죠 하이 커퍼 하이 캐퍼 그 5.1 같은 경우는 사실 블랙 모델 같은 경우는 출시된 지 상당히 오래됐고 요 모델은 상대적으로 출시된 지가 얼마 안된 그니까 러 오래되지 않은 제품이죠 물론 기본 내부 구조는 어, 기존의 카이카파 5.1 그 블랙모델하고 아, 블랙 같은 부속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5.1을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어, 이게 결국은 콜트 계열입니다. 물론 부속이 이제 콜트하고 콜트 시리즈하고 이렇게 모두 다 호환되는 건 아니고요. 어, 콜트를 좀더 현대화해서 어, 그러니까 콜트의 바리에이션이면서 콜트를 좀더 현대화해서 좀더 그 스피드 있게 쏠수 있도록 했다는 거죠 보머 사이트 자체를 사용했다는 얘기 자체는 뭐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조준, 장, 조준 자체가 좀 빠른 편이고요 어 상하 좌우 예 리어사이트 상하와 좌우를 조절할 수 있는 조절 나사가 있어요 사실은 권총에서 이런 경우는 드물죠 이게 경경총이라는 반증이고요 어, 상하와 좌우를 실제적으로 조절할 수 있긴 한데요. 어, 조절하지 않는 걸 권장드립니다. 왜냐면 이게 생각보다 이 반동이 좋은 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 여기 좀 풀어놓게 되면 상하나 좌우나 좀 풀어놓게 되면 반동에 의해서 흔들리면서 나사 밑부분이 부러질 수 있어요. 부속이 어, 존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판매해드려도 이 리어 사이트 자체만 판매해야 되는데 가격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풀지 않도록 부탁드리고 너무 반동을 강하게 쓰시게 되면 어, 이 리어사이트가 파손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주의하시고요 어, 안전장치 같은 경우는 콜트하고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같은 콜트 바리에이션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뒤에 보시면 그립 세이프티 있고요 얘안 누르면 격발 안되죠 근데 이제 전에 콜트에서 말씀드린 대로 나사가 풀리거나 안쪽에 내부에 문제가 있을 경우 그스 세이프티를 안 눌러도 격발이 될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고요. 실제 메인 안전장치는 이쪽에 있습니다. 물론 동일하게 장전이 안되면, 해머가 장전이 안되면 예 세이프티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머가 장전이 되면 세이프티 올라가죠. 세이프티는 왼쪽과 오른쪽에 있고요. 양손잡이가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각인 OPS, MRP, 칼사오 예, 각인 명확하고요. 오른쪽에 각인 명확합니다. 근데 이게 광택 자체가 왜 이렇게 희한하냐고 물어보신 분들이 있어요. 그 그러니까 반짝반짝하지 않고. 근데 이게 스테인리스 질감을 살린 겁니다, 이게. 예. 실제 스테인리스 모델들이 이렇게 그 약간 광택이 죽은 형태라고 그러네요. 그래서 어그 광택 그 주, 죽은 죽 것을 예, 일부러 그 이렇게 재현한 거라 그러고요. 어, 하부의 이 부분, 깜장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강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요. 요거 탄창 멈칩니다. 기존의 그 마리콜트 오리지널 타입보다는 탄창 멈치가 높게 올라와 있어서 누르기 편하고요. 그립감은 한국사람이 쓰기에 이렇게, 예, 뭐별 문제 없고요. 어, 슬라이드 분해하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탄창을 제거하시고요. 탄창은 빼셔야 돼요. 반드시. 예, 콜트하고 동일한데요. 조그만 홈을 맞추신 다음에 반대 멈치를 누르시고 빼시면 되고요. 다시 놓으시면 이렇게 분해됩니다. 호법은 가변 호법이고 콜트하고 동일합니다. 뒤쪽으로 돌리면 탄이 뜨고요. 반대쪽으로 하면 탄이 깔아 앉습니다 어, 리콜 스프링 가이드 튼튼하고요. 어, 기화력 자체가 이게 상당히 높은 편이라서요. 예. 로딩 노즐 그안쪽에 피스톤은 이게 여러 번 사실 변역을 겪었, 겪었던 건데요. 하이카페에서. 하이크페, 그러니까 하이카페 같은 경우는 옛날에 쓰시던 분들은 알 거예요. 컵으로 나왔다, 오링으로 나왔다가, 컵으로 나왔다, 오링으로 나왔다. 계속 바뀌었어요, 사실. 이, 이 업종에 오래 계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요거는 다시 이제 준 오링 방식으로 바뀌었네요. 예. 이 서로 장단점이 있거든요. 음, 요 피스톤 오링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옵션을 콜트컷 쓰셔도 예, 대부분 맞는데요 어, 그 다음에 아, 한가지 뜯은 김에 설명 드릴 거 요게 아까부터 서 뭐냐고 이렇게 그냥 평상시에도 이런 질문이 많이 오는데요 이 하, 하부에 있는 이 레일 비슷한 게 뭐냐 그러는데요 이게 이제 여기 보시면 요거 피아노선 보이세요 요 피아노선을 가지고요 요걸 이렇게 책 같은 거 두꺼운 거 똑같은 요 일정한 높이 만큼 그리고 이렇게 똑바로 서있을 높이만큼 이렇게 대시고요요피아노선을 여기다 대시고 톡톡 치시면 요 동그란 부분이 뻥뻥 구멍이 뚫립니다 이게 어느정도 절단이 되어 있는 상태 거든요 그럼 하부쪽에 구멍이 나와요 그러면 요거를 요거를 여시면 이 안쪽에 조그만 나사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요렇게 요렇게 맞추시고요 구멍에 맞추시고 위에서 아래로 십자드라이버를 이용해서 이렇게 고정시키시면 되는데요 음 이게 고정이 깔끔하게 는안 됩니다. 그래서 어 제가 그냥 빈총일 때는 그러니까 그 후지 악세사리 같은 라이트를 쓰거나 하지 않을 거면 구멍 뚫으라는 말씀을 안 드려요. 일단 뚫어 놓으면 나사를 박아서 어쨌든 고정을 해야 되고 그럼 덜그럭거릴 수가 있는 거고 완벽하게 아주 안정되게 꽉 조이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쓰실 생각이 없으시면 안 끼시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외형에 구멍 뚫려 있으면 보기 싫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라이트 쓰실 거면 그렇게 쓰시라는 거고요. 다만 아까 설명드린 대로 아주 깔끔하게 딱 붙어서 장착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 약간 덜렁덜렁 거릴 수 있다는 거는 좀 참조를 해주시고요. 아, 이 하이커퍼 5 1 그러니까 하이커 하이커페 아, 하이카파라는 명칭 자체가 사실은 커피시티잖아요. 그러니까 그 용량이 많다는 뜻이에요. 뭐 총에서 용량이 많다면 뭐 당연히 장탄수 말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저희는 실차, 실총이 아니다 보니까 이 안에 이제 가스의 용량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들어가요. 다른 총에 비해서. 그래서 장타수도 30발로 늘어나 있고 이 안에 가스 양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반동이 좋은 편이에요. 어. 그래서 어 다른 총보다 이게 이제 마루이 총에서 이 중간 변혁을 이끈 그런 주역인데요. 이총 자체, 그러니까 하이카파 이전 시대의 마루이 총과 하이카파 이후 시대의 총으로 나눌 만큼 그 만큼 그 중간 변혁기에서 아주 그 확기,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던 총이에요. 그래서, 어, 탄창 자체 크기도 아까 크다고 말씀드렸고, 그래도 보니까 장탄수도 많고, 기화력도 상대적 높다는 거고요. 어, 옵션들이 의외적으로 많이 널려 있는 제품 중에 하나예요. 음, 아주 예전부터 옵션들이 많았고요. 메탈 슬라이드도 많고요. 어, 제품 자체가 많다 보니까 쓰시다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후퇴 고정이 되는 부분, 그러니까 그 볼트 스탑이 되는 부분에 슬라이드 부분이 마모돼서 아, 이게 뭉개져서 이제 볼트 스탑이 안 된다, 뭐 신청도 원래 마모되니까요. 는 그러면 그 메타 슬라이드 장착해서 쓰시면 상당히 또 완전히 색다른 맛이 나옵니다. 이 하이커파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라운드된 모델도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 쓰시면 또 이게 또 예술입니다. 또이 각진 모델이 아니라 아주 동그렇게되서요 상당히 예쁜 모델들이 많아요. 메타 슬라이드 세트 중에 보면, 메타 슬라이드 중에 보면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강점이죠. 그래서 어, 이 제품이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은장 비스무레라는 그런 느낌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쳐다보지 않는 제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 실제적으로는 뭐 나쁘지 않은 제품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늠자 가늠새 예, 이런 부분 좀 주의해 주시고 이건 이제 옵션으로 사실 교체하면 이제 더 이상 뭐 떨어져 나가거나 하지 않는데요. 예, 옵션이 싸지는 않아요. 음, 일단 정보라는 건 있는 그대로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청소하거나 뭐 오일칠하는 거마루건오의 오일 안쪽에 칠하는 거 당연한 거고요. 예, 동일합니다. 마르 가스건이기 때문에 예, 제품 자체는 가격도 그리 높게 설정된 제품도 아니고요. 네. 예. 물론, 제 기준에서요. 예. 그래서, 제품 자체는, 어, 상당히 좋고, 콜트, 기존 콜트를 쓰시는 분들도 쉽게 익숙해질 수 있는, 예, 그런, 음, 작동성을 갖고 있는 제품입니다. 자, 이로써, 그, 하이카파 5.1에 대한 리뷰를 간략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랫동안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질문 있으시면, 저희 스와트 모형, 그, 쇼핑몰 게시판이나, 또는 전화문의 주시면, 친절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